안녕하세요 m지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와이파이 카메라를 문의해 주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와이파이 카메라를 테스트 했고요 직접 써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집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은데요 제 생각엔 세클하우스나 주말 농장의 필수품이 될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카메라를 설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집 실내나 자동차 안에 설치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집 앞이나 주말 농장과 같은 실외 공간, 공장이나 사무실 같은 공공장소에는 카메라를 설치할 때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뭐 딱히 요구조건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는 구청이 없는 시골에는 어디다, 어디에 신고하죠? 군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알고 계신 분은 댓글 을 남겨주시면 고맙겠고요 비닐하우스 안쪽에 설치할 때엔 제 생각엔 밖을 보는게 아니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다면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해상도는 1080p 이상이어야 합니다 200만 화소고요 최대 500만 화소 제품도 있는데요 해상도가 높아도 화질이 안 좋은 제품도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줄무늬 간섭도 생겼어요 카메라를 설치할 때 새로운 앱을 설치하는 건 번거롭습니다 투야 스마트, 스마트 라이프와 같은 통합 스마트홈 앱을 지원하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홈을 구축하기로 결심했다면 투야 스마트를 지원하는 카메라를 추천드립니다 설치 위치에 적합한 제품을 고르세요 실내 설치한다면 이런 제품 하나 설치하면 되고요 시골집 처마에 할아버지께서 설치해 놓은 전구 소켓이 있다 이렇게 스킨형 제품을 설치하면 정말 편합니다 전기선을 끌어올 수 없는 텃밭에서는요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설치해야 하고요 주변에 와이파이도 없다면 태양광 패널 제품 중에 유심칩을 꼽는 게 있습니다 LT 버전이죠 그 제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카메라 감시한다고 핸드폰만 주구장창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침입자가 나타났을 때 알려주는 모션 감지와 트래킹 기능은 필수고요 앱 알림 기능도 필요합니다 밤에도 촬영할 수 있는 적외선, 나이트 비전이 필요하고요 야외에 설치하는 제품들에는 앞에 보이시죠 밤에 조명을 밝힐 수 있는 LED 조명이 있어야 합니다 시야각, FOV라고도 하는데요 한 방향으로 고정된 제품은 시야각이 넓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제품들은 PTZ 카메라입니다 앱을 이용해서 카메라 각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모션이 감지되면 그쪽으로 자동으로 카메라 각도가 조절됩니다 이런 제품은 시야각 90도 정도만 되면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옵션으로는 마이크로카드 112GB 이상을 지원하는 제품 그밖에 IP65 방수등급이 필요하고요. 야외 제품이겠죠? 양방향 오디오 기능도 있으면 편합니다. 저희는 세 종류의 카메라를 골랐습니다. 이 제품들은 모두 투야 스마트를 지원합니다. 참고로 투야 스마트와 스마트 라이프는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한 앱입니다. 앞으로 MD용에서는 투야 스마트 앱 하나로 조정할 수 있는 제품만 출시하겠습니다. 뭐 카메라 말고요. 다양한 IoT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두 투야스마트 제품만 준비하겠습니다 투야스마트를 이용하면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조명을 켜서 밝게 촬영할 수 있고요 이 제품들을 멀리 시골집에 설치했다고 쳐요 앱으로 알림이 오긴 오는데요 그 알림 못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나는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확실히 알고 싶다 이런 사이렌과 연동시키면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서울집에서 사이렌을 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 투야 스마트 앱을 이용하면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설치한 모든 카메라를 볼수 있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 가장 좋은 제품을 골랐습니다 해상도, 실제 화질, 모션 감지와 트래킹, 뭐 나이트 비전, 야간 조명 이런 옵션은 물론 다 있고요 가성비 제품이 아니고 가장 좋은 제품인데 저렴한 이유는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고 옵션 와이파이 카메라의 공장 출구가는 5만원이 안됩니다. 생각보다 저렴하죠? 그런데 5만원이라고 쳐봐요. 이 카메라를 수입을 하면 관부가세 20%를 내고 물류비도 발생합니다. 카메라의 원가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제품들은 와이파이 제품이에요 와이파이는 전파인증이 1000만원 가까이 되고요 배터리가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배터리까지 인증을 받으면 이런 제품은 인증비용이 20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인증비용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키면 아까 원가 6만원이랬던 제품이 원가가 8만원 9만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고부담이라는 것도 있죠 재고 부담까지 치면 원가가 10만원까지도 올라가요 그래서 공장 출고가 5만원인 제품이 한국에서는 15만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와이파이 카메라를 해외 직구로 판매합니다 관부가세 20% 빼드리고요 인증비용 2만원에서 3만원이죠 그것도 빼드리고 재고 부담 비용 빼드리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동일한 제품의 반값에 판매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의 AS 센터는 한국에 있습니다. 해외 직구로 구입했지만 한국에서 다 AS가 진행되고요. 150달러 미만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와이파이 카메라를 고르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제품을 골랐는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